불막창에서 닭꼬치로 솔루션한 혼인의 닭꼬치 쯔란맛이라니쯔런 못먹는 사람도 도전할 수 있을까? 와우! 꼬치와 맥주가 가능하네요! 그러면 안주가 너무 저렴한데? 갓 튀겨나온 튀김은 그냥 먹어도 너무나 맛있어보여! 아 맛있겠다! 튀겨진 꼬치는 무조건 통과해야 되는 소스통! 그가 다를 줄 알았더니 가루로 뿌려주십니다. 찌랑가 마늘 두 가지 선택 가능! 차를를 뿌려지는 찌랑가루가 마늘에도 슬쩍 발을 담그네요. 오뉴월의 새색시처럼 곱게 포장된 닭꼬치를 받아들고 밥쓰리가 향한 곳은 어디일까요? 그곳은 바로 바로 바로 엉! 짜장 떡볶이를 망한 엉 떡볶이에요. 언제나 향기로운 튀김팀에 역시 방송 덕에 줄이 길쭉합니다. 리뷰는 다른 가게 앞에서. 마늘만 마치고. 마늘. 나는 안마늘에찌라니 붙었다. 음. 맛이 없어. 무슨 맛이야? 눈치 보게 되는 맛. 맛이 없어. 뭐라고? 무슨 맛이야? 짜기만 짜. 뭐지? 닭꼬치너 지구의 맛있어. 목적이 뭐냐? 나 맛질 한번 먹어봐. 눈치 보지마. 맛있다고 해. <웃음> 솔직하지 마. 맛없다. 민속이라 아. 혓바닥에 굳었을지도 몰라. 다시 한번 먹어볼게. 충격적인 맛이야. 젠장. 아, 약간 써바로 그런 느낌의 간장소스 같은 느낌? 짭짤하고 새콤하고 달달한 맛도 있고 그래서 마늘 향은 별로 없어요 이 마늘이 위에 파우더로 올라가 있어서 마늘 향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은데 글쎄요 저는 약간 제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점피디는 맛있다고 하네요 어 맛있다기보다는 새로운 시도에 어색하지 않은 중국식 새콤달콤이었다고 얘기하는 점피디 그 시각 떡볶이가 매진이랍니다 안타까우신 분들은 지금 바로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다시 왔다구 포! 열 을전은 다모두도 갈거야! 하지만 먹어야 한다! 뛰어! 뛰어! 뛰라구! 더 뛰어! 더 뛰어야 돼! 먹으려면 뛰어야지! 그럼 그럼! 며칠 만에 찾은 떡볶이 어? 못 보던 게 생겼어요 긴줄 대신 더높혀가 딱! 은행에서 번호가 풀어오셨나 봐. 똑같이 생겼지뭐야 <웃음> 은행처럼 부르는 기계음. <웃음> 신나게 짜장 떡볶이와 튀김 4개를 시켰습니다. 오징어 튀김은 인당 2개만 주문 가능해요. 판매대 앞에서 먹을 수 있습니다. 어우좋았 <웃음> <웃음> 어흥소스 저희가 보내드릴게요. 선생님, 네, 어흥소스는 음. 따로 맞춰주시면 음. 따로 안들어서 기초기 넣어드려요. 그렇답니다. 떡볶이 양이 생각보다 많진 않다. 엄청은 출두? 어, 짜장 냄새 나. 어흥소스? 응, 어. 음, 졸라 맵다는 어흥소스. 어흥소스. 엄청 매워요. 30% 없으세요. 아이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음. 30포 6.25 30포 때 날리는 난리도 아니여. 음. 달달한 짜장 맛. 어, 떡볶이는 맵지 않아? 전혀 안매워 짜장떡볶이는 하나도 안매워 그냥 정말 짜장면 그 짜파게티 어, 짜파게티 느낌인데? 짜파게티 느낌인데 좀 맛있는 짜파게티 느낌 그러니까 짜파게티에 좀 기교를 부린 그런 느낌? 음, 짜장 짜파게티에 고기를 넣은 맛? 나처럼 맵지리은 좋아할 맛 그렇지 <웃음> 먹어봐 근데 짜장이 탕쳐져 매울걸? <웃음> 아 매워 <웃음> 아 매워 <웃음> 매운데 그래도 짜장이 커버쳐져 뜬 매운맛이 아니라 감칠맛 나는 맛있는 매운맛이에요 아 매워 짜장 떡볶이 는 괜찮아 짜장이 커버쳐져 그래, 어, 잘 먹어야 돼 너무 입에 들어가네요 음, 떡 엄청 쫀득하네 진짜 짜장맛 많이 나는 거같아 진짜 짜장맛 많이 나는 거. 같아, 음, 나는 거 같아. 음. 먹을수록 짜파게티의 맛이 드네, 음. 드네. 올라옵니다 음. 기다리고 기다리던 오징어 튀김 아 오징어 튀김 오 통실한 거 보소 오징어다리 세 개씩 들어가는 스퀴어, 급사 초등학교 때 학교 앞에 파는 그 오징어 튀김 그 느낌이에요. 많이 퍼주시던 그 어머니가 생각나네요 어머니가 이모, 네. 언니, 네. 할머니. 저거. 네? 네. 여덟 개인가요? 아이 뜨거. 오 튀김 바삭한 거 보소. 음 엄청 많아. 이천 장 까지진 않을래나. 천 원이 아깝지 가 않아 그럼 아깝지 않아 튀김은 찰색이 있는 그런 게 있잖아 아주 아, 다른 아, 클실스 뜨끈하고 바삭한 튀김이 입안에 들어가면 감동이 몰려옵니다 혹시 튀김은 아무것도 안 찍어 먹나요? <웃음> 튀김에는 그냥 떡볶이 소스 찍어 먹어볼까요? <웃음> 음? 생각보다 어울리네게 짜장소스도 간장이 들어갈 것같네 춘장이 약간 간장 역할을 하니까 응. 방송에서는 안 어울릴 것 같다 했는데 어울려 네. 이 없으면 잇몸이라고 짜장소스 찍어먹는 팝수리술 없이 안주만 먹고 있네요 자리가 첩소해서 평소때는 내가 앉아서 먹는러좀 좁아서 포장해서 먹는 게 훨씬 편하게 먹을 수 있을 것같아다 담에 맥주랑 같이. 같이 해, 같이 맥주 콜콜! 어, 민식의 맥주를 파는 아름다운 가게가 많아서 좋겠어요. 남은 튀김은 자가포장 꽃치에막 꽂아요. 마지막은 포장. 하세요 <웃음> 정직하어고칭찬받아어요 <웃음> 정직하다고 칭찬받았 즉, 즉, 즉, 즉, 이 즉, 개인적인, 주관적인 즉, 기니까 단순히 맛을 기대하는 것보 즉, 찾아가는 재미를 더해주면 좋을 즉, 같아요. 안녕!